우리가 주가추이가 있으면 자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1번 그러니까 여기가 2번 여기 3번 여기가 2번이 될 수도 있죠 2번. 이게 3번이 될수있구나요 네. 똑같은 자리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은 똑같은 자리죠? 그3번 똑같은 자리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번과 2번, 3번이 있는데, 음, 안정적인 주식을 하고 싶다. 그냥 1번을 사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 1번을 사야 되죠. 음. 나는 단기 승부를 보고 싶다. 3번을 사야 됩니다. 음. 됩니다. 나는 손절 죽어도 못하겠다. 1번을 사야 됩니다. 나는 100%를 먹고 싶다. 1번을 사야 돼. 자, 3번은 단기 승부를 낸다는 장점 말고는 없어요. 3번 자리는 단기 승부를 낼수 있는 장점 말고는 없어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손절 안 하고, 내가 산 종목 100%, 200% 날라가려면 1번 자리 를 사야 돼요. 일본의 유일한 약점은 3번만큼 빠르게 안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위험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도 3번입니다 자, 1번은 빠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2번은 빠져도 본전은 옵니다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자, 3번은 고점이기 때문에 꼭지 넘어가는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 3번입니다 대신에 이 한계에 대한 이 한계에 대한 이 3번을 가지고 단기 승부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3번을 많이 노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송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어,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1번 방송에서는 저도 3번 자리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주일안에 빨리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뭔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상로가 잘한다고 라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얘가 잘한다고 라 얘기해요 오늘 추천했는데 내일 금방 가더라 야이상로께 최고다 그 말을 넣으려면 3번을 해야 돼. 일본에서 일주일 뒤에 올라가도 아무도 몰라줘요. 일주일 뒤에 상가가도 아무도 몰라줍니다. 나만 기분 좋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세력이라면 우리가 세력이라면 어디서 살까요? 우리가 1번에 샀을까요? 2번에 샀을까요? 3번에 샀을까요?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이종목 주인이에요. 내가 이 종목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회사 앞으로 공시가 뭔나지다 알고 있어요. 내가 대주주예요 나는 어디 샀을까요? 내가 대주주라면 나는 어디 샀을까요? 일본에 샀겠죠. 내가 대주주면 일본에 당연히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이어서 보면 여기는 몇번 자리일까요 여기 이 자리 몇번 자리일까요 여기가 2번 자리죠 그러니까 이 반등은 뭡니까 어떤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인 겁니다 이번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또는 추세적 반등이 나온다 했잖아요. 요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또 다시 한번더 이번 자리가 이탈되면서 자, 또 빠졌습니다. 음.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번 자리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번 자리는 다시 본전 가격대까지 반드시 온다. 기억나시죠? 이번 자리에 대한 반등은 반드시 옵니다. 물려도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왜냐? 그 눌림목이 맥점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요 자리가 반드시 올라올거예요요 자리도 2번 자리죠 여기 이 자리 도 2번 자리죠 이게 도 2번 자리고요자 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음. 자 우리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평균 가격대를 잡을 때는 이 계단식 상승에 대한 평균 가격대를 거래량을 통해 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는 반드시 빠지고 그 자리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 자리에 대한 반등이 지지에 대한, 눌림목에 대한 형태를 반드시 띱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금 여기서 1, 2, 3 계단식 상승이 나왔고 자, 고가 곤열에서 지금 저가와 대비해가지고 약 900% 정도. 평균적 6,000대를 잡더라도 약 300%. 그러니까 시세를 지금 내는 큰 파동이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지지 않고 추세가 붙어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한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그한 파동에서 눌림목에 대한 부분, 여기가 2번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자리는, 요거는 3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전고점에 대한 자리를 추라야 하는 자리.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는 자리거든. 요거 3번 자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1번 자리 찾아보면, 여기는 1번 자리죠. 여기는 1번 자리고, 여기는 2번 자리고, 여기는 3번 자리인 거예요. 자, 1번은 매집 가격대구요. 2번은 눌림목 가격이고, 3번은 신고가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2번 자리에 눌림목이니까 공략을 해볼 수는 있어도,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한번 오르고 난,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또 나오는데, 요번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약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한번 지지를 밟고 시설을 냈었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 설거지 물량도 나왔다 봐야 돼요. 이 거래량은. 요번에 그러니까 반등이 약해요. 이 퍼질 수 밖에 없죠 약하다 했잖아요 다중바닥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한번 지지 두번 지지 여기 세번 지지 그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퍼지면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요 밑으로 깨지는 않을 거예요 한요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13,000원은 이평선에 대한 지지예요 그니까 이평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 자리를 매수로 하면 여기서 딱 넘어가는 이 자리를 매수하면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자에 매수 그게 이제 0 0 0원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이평을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그니까 골든크로스로 나오는 걸 보는 분들이지. 음. 자, 그러니까 그 고자리를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더 움직이는데 움직이더라도 어, 요 여기 요 자리 요자 요, 요 자리가 우리가 이제 어, 행보가 길게 이어지는 <웃음> 왜냐하면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는 반등은 넣오지만그 어, 반등을 한 번만 돌파는 안 된다 했죠 손에는 안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으로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냥 큰 의미 없이. 그게 어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항상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어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요 중간에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한 가지 선으로 본다면 이제 만천원 됐는데, 만천원 대 밑으로, 밑으로 해서, 만약에 이종 종목, 이런 거를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제, 오히려 이제 다중바닥 깨진 자리가 낫죠. 9,000원대에서 이제 7,000원 밴드, 요거는 여기는 매수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데 이제 매수밴드라고 음. 그래서 매수밴드. 과매도 구간에 대한 매수밴드가 되는 거고. 음. 그럼 우리가 여기서 13,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이 자리는 이제 관망 자리입니다. 방향이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눌림목이 한번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릴 때까지는 물량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9300을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빠졌다고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 거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고가를 잡아서 다가가는, 들어가는 자리를 보려면 차라리 13,500원대 돌파를 봐야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매매 타이밍이 되는거이요 음, 구분해서 봐야죠 줘 어, 지금 13,000원대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더 들고 계셔야 되는 자리에요 음, 들고 계시다가 음,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온면 기다려 보셔야 되죠 지금 자리가 제일 애매해요, 다시. 다음에 요거 구분해서 사세요. 구분해서. 지금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제일 답답한 시기입니다.